한번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. 과연 제 머리가 먹힐 수 있을지, 제 목소리가 먹힐 수 있을지 시험해 보도록 할게요. 떨립니다, 여러분. 하, 안녕하세요. 저저 노래하는 사람인데 노래 한번 부르면 안 돼요? 아 죄송합니다. 잠시만 들어주실 수 없을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 산에서. 지금 하다가 내려왔는데 혹시 노래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? 한 번만 들어주세요. 진짜 노래 잘할 수 있는데 안 될까요? 네, 괜찮을까요? 나 영화관 될까? 지수예요. 아 그래요? 아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? 잠시 들어주면 안 될까요? 아 진짜요?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아목다가 손가락. 할수있을까? 할수있다 할수있다 프로니까 할수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저 지금 앨범 준비중인데 노래 한번만 들어주시면 안돼요? 네? 노래 한번만 할건데 한번만 들어주시면 안될까요? 잠시만요 네. 한번만 <웃음> 네, 한 번만 들볼게요널 <웃음> 만난다면 볼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네가 바랬던 그 사소한 부탁도 짓궂은 장난도 나는 만났을 때 함께 바라볼 때 조금 어색할지 모를 그때인 고 미안했었다고 어리석었다고 고맙다고 힘들진 않니 울어나볼걸 뒤돌아설 때 내가 잘 못했다고 말없이 안아줄걸 그게 너무 후회가 돼널 만난다면 볼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네가 바랬던 그 사소한 부 짓궂은 장난도 나는 화와 날 만났을 때 함께 바라볼 때 조금 어색할지 모를 그때엔 꼭 미안했었. 아, 진짜요? 저 에코가 들어있는 줄 알았다니까요? 어? 너무해요, 너무해요. 진짜 스님이세요 너무 너무 <웃음> <진짜> 아뇨. <아니요. 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컨셉이신 거야? 아, 아, 아니, 아 <웃음> 노래가 나오면 이게 과연 제가 멜론에 들수 있을까, 탑텐에 들수 어...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<웃음> 너무, 너무 좋은데요? 아, 그래요? 양다 같아요? <웃음> 목, 목소리가 <웃음> 되게 맑아요 아, <웃음> 아, 진짜요? 네. 아, 저는 되게 허스키하고 막 얇다고 근데 그것도 매력 같은데? 아, 진짜요? 네. 네. 에어 한 나오면 저희 홍국 많이 할게요. 이리 네. 음식점에 노래 계속 올릴게요. 우와! 이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? 네. 저 문종민이거든요. 문종민. 네, 제 민주공주예요. 아, 공주님이시구나. 네. 아, 저 단비공주님. 아, 그러구나. 네. 아, 아, 네. <웃음> 왕자님 어디 계시죠? 왕자님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. <웃음> 왜 저기로 보시죠? 아. 네. 아. <웃음> 같이, 다 같이 인사할까요? 아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하나, 둘, 셋, 파이, 감사합니다. 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신난다. 아, 네, 오늘 촬영 어, 어떻게 마쳤습니다.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직 세상 살만한지 리액션도 너무 잘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어요.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노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!